막 근데 폼롤러 하는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그냥 막 비비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면 염증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막 비비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메시탈주령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근육들에 대한 어떤 증상과 그리고 그에 따른 뭉쳐진 근육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대로 잘안될때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잘안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뜬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익상견갑의 원인 중에 마지막 요인인 전거근 전거근이 좀 잘못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익상견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어깨 통증을 가지고 계신 운동을 좀덜 하신 분들이 이 전거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자 여기서 왼쪽 전과근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이쪽에 보시면은, 돌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여기 이 사각근이라는 부분인데, 사각근을 이렇게 문질렀을 때, 아픈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봤을 때, 오우좀 느낌이 달라. 그러면 그쪽 부위에 대해서 전과근을 풀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죠. 음. 스트레칭으로 푸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 자기의 근육이 어디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은 요쫙 늘리는 부분 그 느낌을 잘알수 있어요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폼롤러에 내 체중을 실어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거근은 이쪽 부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동작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전거근 부위가 딱 닿도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전격은 쪽으로 이렇게 솔리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 꾸욱 막 근데 폼롤러 하는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그냥 막 비비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면 염증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막 비비지 마시고 사실 단축되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폼롤러로 이렇게 얹기만 해도 그냥 딱 아프실 거예요 이 아픈 부위를 그냥 이렇게 꾸욱 눌러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일단 푸시고 근데 이제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또 대표적인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해완근이에요 사실 이거 아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 될 겁니다 이쪽 여기가 뭉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푸쉬업 할때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아마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푸시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대흉근의 발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가슴이 먹어야 될 자극을 이오해왕근이 먹게 되는 거죠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를 잘못하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 먹으려면 어떻게 동작이 돼야 되냐면 가슴을 벌렸으면 벌린 채로 그대로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깨가 박혀 있는 채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박혀 있는 채로, 이렇게요. 가슴이, 쭉,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매주죠 그러니까, 가슴이 운동이 안 되고, 이쪽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진짜, 솔직히, 100% 아플 거예요, 100%. 왜냐면, 이걸 안 아픈 분을본 적이 없어. 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누르면, 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그거를 딱, 풀어주시고, 푸시업이든 어떤 벤치프레스든 그 습관을 바꾸면은 이 라운드 숄더가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여기가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려고 해도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등 운동할 때도 이오해완근이 뭉친 채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게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야 등 운동이 되는데 이시쇄이 당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등 운동을 원래 어깨 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슴 펴지려고 이게 체구가 이렇게 등 쪽에서 잡아줘서 근데 그냥 당겨 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린 형태의 체형이 되는 거죠 운동을 잘못해도 라운드 셔더가 된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 설명드렸고 이 부분만 잘 푸셔도 아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어 저는 이거를 회원분들에게 어떻게 풀어 드리냐면 딱 회원분이 자세가 딱 각이 아닌 거야 그 각이 맞춰질 수 있게 그거를 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운동 동작을 예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될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대로 잘안될때 그때 풀면 됩니다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잘안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뜨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어깨가 아프다 그럴 때 그게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해 봤을 때 확실하게 뭔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이 상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흉추의 가동 범위 흉추 가동 범위 예 연예인들이 웨이브 추잖아요 오케이. 요추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쑥쑥쑥쑥 쑥, 쑥, 쑥 이렇게 움직이는 이 동작들이 돼야만 진짜 가동 범위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작들이 익상경갑이 있거나 라운드 쉐더가 되면 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